자, 왔어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포천 장수면 포천로에 있는 추동캠프에 힐링캠프 짠나무숲 캠프 그리고 숲속 캠핑을 왔습니다 아 조금 싫어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정도 잘 미루다가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정말 좋네요 비만 안왔으면 정말 좋았을것 하는 생각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정 다 망치니까 비하고 놀아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다가 그치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부득지가 납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다가 진짜 맛있는 거 라멘 하나 끓입니다 라멘은 오랫동안 먹어 왔던 거 익숙한 거참양 라멘입니다 다른 거잘안 먹습니다. 고장락꺼여가지고 먹어야겠습니다. 청양고추 몇개 팍팍 썰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원래 있는 거 그대로 그입니다아 금방 김이 나네 김이 김 나. 아 먹어도 되겠어 진짜 먹어도 되겠어. 요 이렇게 김치 하나 넣고 잔나무숲 밑에서 홀로 숲속 캠핑을 즐깁니다. 라면을 먹으면서 아이 это д о 트 아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일정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자연의 숲, 산나무숲에서 아, 하루이틀 보내본 것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캠프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